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번째 재료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 및 노무비입니다.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 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 명세서상에 노무비와 외주 공사비의 30%만 신고한 경우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계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든 외주 공사비와 노무비는 따로 발췌하여 보수 총액에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제품 설치 특례비해당 공사입니다.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를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한 경우에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직업소개소 알선현장인력입니다.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 노무비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공급받은 현장인력도 인건비로서 보수총액에 산정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의 고용보험료입니다. 현장소장,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보수는 건설 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 일괄사업장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소위 말해 본사 보수총에게 넣어야 되는데 현장 보수총에게 넣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하도급 공사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라는 것은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은 보험료 신고 시보수청에게 함께 산정하여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입니다.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근로자의 보수는 원수급인이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경우가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경우입니다 원수급인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고 이후 해당 건설기계 사업주의 기준보수액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료이고 이후에 건설기계 사업주 기준보수액을 확정보험보수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분양 주택의 원가입니다.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 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하도급 공사 현장의 보수 총액입니다. 전체 하도급 공사 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 대해서만 하도급 공사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총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하도급 공사 현장의 보수 총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체 하도급 공사 현장의 실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수 총액을 산정하면 되겠지만 전체 하도급 공사 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 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에 하도급 공사 노무 비율을 곱하여 보수 총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